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l 디벌브교체입니다 연식에 따른 HID 광량저하 및 누렇게 변하는 문제로 벌브교체를 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은 라이트에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입니다 필립스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순정 HID 색온도는 4200K 인데요 해당 제품은 6000K 입니다 켈빈 값이 클수록 하얗게 보이며 값이 낮을수록 있습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할로겐과 다르게 HID는 내부 벌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네시스는 범퍼 탈거 없이 벌브 교환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전원을 인가해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라이트에 부착된 필름으로 인해 약간 보랏빛을 띄는데요.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전이고 광량도 훨씬 밝아졌네요. 그동안 어두운 밝기 때문에 야간 운전시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잘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좌측은 교체 전, 우측은 교체 후 사진입니다.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